이어서 나이트라인이 방송됩니다. 건강이 더 소중한 요즘 샌너비스로 삽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나이트라인 재보궐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네, 이제 10여 분 뒤면 공식 선거운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. 투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데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곳에서만 할수 있습니다. 선거운동 마지막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유세를 시작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거짓에 승리하는 민생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.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구로에서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출발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동한 박영선 후보. SBS 안정식입니다. 이후 며칠 공기도 참 깨끗하고 날도 좋았는데요. 오늘은 곳곳으로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1,200만여 명의 유권자분들이 참여하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. 국민 무서워하고 또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선량꼭 뽑으시기 바랍니다. 나이트라인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어서 나의 판타지리 방송됩니다.